오늘은 우리가 왜 바이낸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볼륨입니다. 매수와 매도 간에 활발하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그 지표로서 한번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볼륨은 우리 트레이딩 하는데 그 수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래량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어, 거래량이 만약에 적을 때 어, 이러한 그 변동성을 좀 왜곡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요인들은 우리한테 손해를 어, 입힐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프레드랑 이 슬리피지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흔히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호가 창에서 이렇게 해당 시장 가격이 있고 그리고 호가에서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크다 라고 하는 그말인즉슨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있으면은 호가 단위가 한 10원이라고 칠때뭐 어 110원 120원 130원 이렇게 물량이 10원 단위로 촘촘히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10원에서는 뭐한 100만원어치밖에 물량이 없다든가 그리고 한 150원 정도 가야지 한 1억 정도의 물량이 박혀 있다든가 이렇게 호가 단위의 어그 댑스가 많이 깊지 않은 현상 스프레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실제 매매할 때어 슬리피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프레드 현상이 곧 슬리피지를 만드는 어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0만원어치를 여기에서 매,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일 경우에는 이 110원, 그러니까 시장 가격의 바로 위에 있는 호가에서 한1 0 0 0만원어치의 물량이 걸려있다 스프레드가 적으니까 그러면 은 100만원을 가지고 물량을 매수를 할때 바로 위에 있는 호가에서 시장 가로 긁으면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프레드가 있는 거래소라고 하면 은 어, 100만원으로 시장가로 매매할 때 여기 있는 물량, 여기 있는 물량, 여기 있는 물량. 그 위로 이 매도 효과 자체가 워낙 그 볼륨이 차가 적다 보니까 어 시장가로 하게 되면 막 170원 막 이런 데까지의 물량을 다 긁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현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뭐 100원에서 잘 매수를 해서 현재 그 가격이 한 170원 정도에 도달을 해서 한 70% 70% 정도의 수익을 이제 내서 어 바로 매도를 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하고, 싶어, 매도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시장가로 매도를 할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어, 매호가가 어, 스프레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 170원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시장가로 바, 바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 물량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쭉쭉 밀려서 결국에는 한 140원, 막 150원 음, 이렇게 주문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소의 볼륨 이 볼륨 자체가 여러분들의 손해와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거래량은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래소에비해서 볼륨이 월등히 많다고 볼수 있겠죠 거래소 볼륨 순위를 보시면은 어 바이낸스가 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어 바로 그 종목의 수겠죠. 그러니까 종목의 수라고 하는 거는 해당 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나의 투자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데 그 기회가 다양해지는 거죠. 국내 주요 거래소와 그 상장 개수를 비교를 한 표인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테더 마켓만 봤을 때 약 110개 어, 조금 안되는 그 종목을 상장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86개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약 105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 수에 어, 받쳐주고 있는 볼륨 이 볼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빗썸에 있는 이 105개 종목에서의 거 거래와 그리고 바이낸스의 109개의 종목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상위 뭐한 20개 정도? 어,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요. 저 하위에 있는 뭐그 순위 한 100, 100위권 1 0 0 넘어가는 종목들은 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볼륨 덱스 자체가 워낙 깊기 때문에 어, 거래량 하위 종목이라고도 할 경우도 어, 실질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거래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뭐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 초기에도 상당히 좀 많은 매매 기능들을 어,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문 기능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가 주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 가격이 한 100원이라고 했을 때 110원에 도달하면은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지정가 주문 그리고 시장가 주문은 그냥 매도호가에 나와있는 물량 자체를 뭐 매수를 하든가 반대로 매도호가에 나와있는 물량에 어, 내 물량을 이렇게 매도를 하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즉각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시장가매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탑리밋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부 지정가 주문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만약에 가격이 90원에 갔을 경우 어, 나는 91원에 이내 네 물량을 뭐 손절가를 어, 지정하겠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손절가를 정하던가 아니면은 뭐 타겟가를 정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뭐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오 c o 라고 스탑리밋 주문이랑 지정가 주문이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90원 갔을 때 아까처럼 스타님이 주문을 걸어두고, 그쵸? 어, 그리고 어그 만약에 위로 갔을 때에는 뭐 110원에 갔을 때뭐지정거로 주문을 하든가, 하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위로 갔을 때 해당 스타님이 주문은 취소가 되고, 뭐 이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도, 어이 정도 매매 기능이면 충분히 좀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바이낸스의 이러한 거래 기능, 고도화된 매매 기능은 어, 우리가 그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바이낸스 코리아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어, 신규 원화입금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아마포 시장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신규 유입은 계속 막히고 그리고 계속돼서 유저들이 이탈하는 상황만 만들어졌었잖아요. 바이낸스 코리아가 오픈이 되면서 어, 이러한 신규 입금의 길이 열렸다. 이거는 우리 남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원화입출금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법인계좌 방식의 원화입출금을 어, 시행을 하고 있지만 ISMS 신명계좌인증 이러한 좀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면서 어, 계속해서 원화입출금에 대해서 어, 그동안 신규 유저들이 그 진출을 할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길을 어,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글로벌 유저가 실제로 그 매매를 활용하는데 어, 그 오더북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리아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바이낸스 코리아 유저들이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 글로벌 유저들이랑 같이 거래를 하는 그러한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볼륨 자체가 바이낸스 글로벌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 BKW BKRW라고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을 따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어, 수많은 서비스들을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낸스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유 어,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글로벌 어, 아마페 거래소라고 할수 있잖아요. 어, 상당히 큰 어,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